11월 5일이요? 어어월이 되고 잃일이 지난 날 잃어, 잃어, 잃어, 어요 진영이의 비하인드 <목소리> 진영이의 비하인드 왜 신만 되는 거라 가디건 따뜻하죠? 나도 있어 <웃음> 수빈이는 다른 색깔 있어 아 진짜요? 똑같은 거요? 같은 건데 다른 색난 이거 무겁지 근데 가디 네, 야, 11월 5일이요? 어... 11월이 되고 5일이 지난 날인가요? 모르겠어요. 저 저희가 작은 성의를 준비하려고 직접 썼는데 네네. 망쳤어요. 직접 썼다고요? 아 케이크네요? 웬 케이크? 아, 일단 뭔가 굉장히... 아! 다이브 100일이구나. 11월 5일이? 네. 와, 이런 것도 세워주는구나. 진짜 고마워요.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. 노래가 나오고 100일이 됐다고. 와 여러분 이거 봐요. 축 100일 다이브. 진짜 너무 고마워요. 너무 고마운데 글씨가.. 그러니까 제 진심과는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진짜 좋거든요. 근데 글씨가.. 많이 좋아요. 저는 뭔가 축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저의 첫 싱글 다이브의 발매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노래 열심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의 배우 활동도 가수 활동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들리시죠? b g m 으 나오고 있어요 예, 네. 감사합니다. 짜잔, 글씨체. 자. 노력에 감동하고 짜잔. 이클로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, 자, 쭉쭉